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드디어 오바비 2022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비 2021버전에 비해서 2 2 2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와 스위트가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통합해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오디오 부분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모바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21버전을 실행하시면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눌러서 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할인된 가격으로 새 버전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21버전에서 22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인 거고요. 지금 현재 버전은 21버전의 가장 최근 버전, 21.40버전으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료인 거고, 새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유료로 하라 그런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일을 적어주시고요, 보내기 눌러주시고 메일에 접속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시면 여기에 오바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나와있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제일 위에는 사진 편집기라서 필요하신 분만 다운받으시면 되고 밑에 있는 부분은 비디오 스위트와 몇 가지 효과 팩들을 추가해서 30%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시면 지금 구매하기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제 결제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21의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그 옆에 있는 인증키를 복사해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버전은 22버전입니다.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2버전입니다. 그래서 22버전을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여기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뭐 스위트면 스위트, 플러스면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서 버전을 골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22로 할 거니까 22 버전을 이렇게 설치해서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아서 이 인증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효과 팩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키들을 받아서 새로운 창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구매하기나 또는 인증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까 그 인증키를 입력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모바비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모바비를 검색해 주시고 제일 윗부분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부분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플러스와 스위트의 차이는 플러스는 그냥 편집기만 받는 거고요. 스위트는 파일 변환해주는 컨버터와 화면을 넣고 해주는 스크린 레코더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서 바로 무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가 모바비를 구매할 때 인증기 넣고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앱을 이렇게 제거하기 방식을 사용하시면 4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매하는 방법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위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행을 했을 때 들어가는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검은색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헤드셋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을 딱 눌러가지고 보시면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원래 지원센터에 들어가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서 모바비를 검색하신 다음에 지원센터를 들어가서 사용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여기서 눌러가지고 지원센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요렇게 UI가 달라졌고요 실행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작할 때 튜토리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싫으시면 그냥 모두 건너뛰기 눌러서 튜토리얼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또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생겼는데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는 오디오 음량 표시입니다. 이제 영상을 재생하면서 음높너지를 보면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바뀐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설치하는 방법부터 또 효과 팩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큰 업데이트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큰 업데이트 중에서 오디오 기능입니다. 도구창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편집에서 들어가 보시면 음향 자동 교정, 오디오 효과, 노이즈 게이트, 컴프레셔 이네 개의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디오 효과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오디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오버로드 진동 비브라토, 이세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본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볼게요. 효주 보너스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버로드를 클릭해서 쭉 넣게 되면 된다. 이렇게 소리가 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별표 눌러서 클립 속성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진동 부분도 끌어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알림을 받아서 이렇게 좀 외계인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비브라토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를 재생해보면 해당합니다 25일까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외계인 목소리처럼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를 알려드렸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방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라든지 오디오 효과를 넣게 되었을 때 클립 속성을 들어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전에는 이 효과를 넣고 싶지 않으면 삭제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클립 속성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 또는 미리 보기를 할때 잠시 지우고 싶을 때는 체크 부분을 효과 사용 안함 이렇게 넣어서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수정해서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필터를 넣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넣었다가 이게 별로인 것 같으면 잠시 껐다가 완전히 없애고 싶으시면 닫게 했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파생되는 효과까지 알려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업데이트된 오디오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노이즈 게이트 라든지 컴프레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이론 강의만 몇 시간씩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들으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노이즈 게이트라는 것은 오디오 파일에 녹음된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 같은 거죠 그런 부분 소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볼륨을 조금 작게 줄여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임계값은 방금 설명드린 노이즈 게이트의 레벨값입니다. 0이 될수록 이 전체적인 소리가 줄어듭니다. 임계값을 이렇게 0으로 해버리면 보너스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좀 줄여서 소리를 키울수록 그 메일과 알림 알리... 소리가 조금 더 빵빵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범위 같은 경우에는 원본 오디오와 노이즈 게이트의 비율인 겁니다. 만약에 임기값을 이렇게 0으로 만들었는데도 범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해당하는 달 25일까지 이런 식으로 소리가 좀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잘안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택 어택 부분은 방금 이 노이즈 게이트 이 부분을 시작 지점을 얼만큼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게이트가 끝나는 지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사실상 이두개 부분은 크게 잘못 느끼겠습니다. 뭔가 소리가 살짝 깔끔해진 것 같긴 한데 티는 안 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악기 연주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큰 업데이트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큰 업데이트 사항은 여기에 있는 컴프레셔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레벨을 넘는 그런 음성 신호의 비율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이즈 게이트와 똑같이 레벨 값입니다. 이 음성 자체가 어디서 트이게 할 건지 그런 걸 정해주는 거고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임계 값에서 소리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 비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택이나 릴리스는 아까처럼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하면서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력게인, 이 게인이란 말은 볼륨을 전체적으로 높이거나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의 양을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프레셔를 조절하는 방법은 임계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어택 릴리스도 아까처럼 시작과 끝부분을 들으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율이 제일 높았을 때임계값을 내리면 소리가 아예 나지 않고요. 임계값으로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시작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분이 소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소리를 빵빵하게 고정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고 소리가 작다 싶으면 이렇게 임계값을좀 줄여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출력 게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음향을 좀더 펌핑해주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좀더 크게 이 부분을 완전 끝까지 늘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 25L까지. 이렇게 엄청 소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게인인 거고요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블렌드 부분에서 또 줄였기 때문에 조절했던 이런 양들을 줄여서 또 소리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우선 효축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오디오가 깨지죠? 그러면 안 깨지게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이런 식으로 블렌드, 뭐인객값 비율 이런 부분을 들 보고 들어보시면서 조절하실 수 있게끔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컴프레셔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음향 자동교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이즈 게이트와 컴프레셔를 사용했는데 내가 수동으로 조절하기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요 부분을 클릭해서 넣게 되면 클립 속성 들어가서 여기 화살표 부분을 눌러주시면 잡음 제거가 들어가 있고 이퀄라이저 컴프레셔가 들어가서 이만큼 조절해서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아까 클립 속성 알려드린 것처럼 제거하고 싶은 부분들을 조절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코딩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클립 속성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노이즈 게이트가 들어가서 역시나 잡음 제거와 이퀄라이저와 자동으로 이세 개의 기능을 활용해서 가장 깔끔한 소리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장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잡음 제거, 이퀄라이저,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해서 잡음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을 보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도가 치는 영상인데 여기서 시끄러운 장소를 클릭해서 넣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졌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마이크 같은 부분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음성 녹음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절하실 때는 레코딩 스튜디오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게 싫으시면 컴프레셔나 노이즈 게이트로 직접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바비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